십니까? 어 어제까지 목소리가 좋았는데 오늘도 저도 <웃음> 갑자기 목이 신 예, 앞에만 너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수요 모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 또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드리면은 어, 마지막 수요일 날은 교회에 어, 집사님들 또 지금 현재 또 이번에 직분자 후보님 그리고 청년 어, 동산 성임이 리더들이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수요일 날에는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두번봄 어, 가을 목사님 휴가 때 어, 당회원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목사님 상반기 휴가라서 어,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다들 목사님 휴가를 모르시고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웃음> 지난주 광고를 세게 했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 저희들이 수요일 날 우리 직분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 성경의 한 센텐스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깊이 거하는 것은 부담을 넘어선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뭐 자주 하겠다는 말은 <웃음> 아닙니다 아니고 어,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달리 저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한 전형적인 이과생이어서 인문학 책보다는 컴퓨터 매뉴얼 읽기가 더 쉽습니다 어, 아내의 책장에는 신앙서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저책다 읽은 책이야 물어봤더니 어, 제 아내는 아니 책은 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산책 중에서 골라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안 삽니다. 아내가 신중하게 고른 책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읽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돕는 배필을 듣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 이제 제 책장에도 어, 많은 책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권유와 또 교회의 양육 방향에 맞추어서 읽다 보니 제법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만화 구원을 비롯한 주로 만화책입니다. <웃음>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제가 아내 책장을 보다가 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탕부하나님 이라뇨 이 무슨 회개 망칙한 책입니까 이단이 쓴 책인가 아니면 무신론자가 쓴 책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뽑는데 아내가 여보 그책 좋은 책이야 라고 말합니다 제목이 특이합니다 호기심이 갑니다 그래서 접하게 된책 팀켈러 목사님의 당부 하나님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에 당자의 비유 또는 당자의 해결이라고 알려진 누가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계 모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비유이고 시간 관계상 전체는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오봄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 개의 비유는 하나로 연결된 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구성과 인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산 들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와 성실히 사는 맏아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당자의 비유라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기보단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래들이 있는데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팀켈러는 이 책의 부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은 당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즉 둘째 아들, 맏아들, 아버지를 비교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 내게 네 돌아올 분깃을 내게 네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두 배의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졌으며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엄한 행위였으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전 재산을 날리는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마다들인 형은 종들에게서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의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합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도 비록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생처럼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럴 자신이 없었으며 자신을 어렵게 보이려고 도덕적 행위로 억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코 둘째보다 낫지 않은 맏아들입니다. 그도 여전히 당자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재산 분할 요청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 및 부모에 대한 경의와 존경은 매우 중요했으며 이 상황에서의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을 혼낸 뒤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을 견디며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견디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한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하고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도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도 없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지만 맏아들에게 잔치에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저 감상적인 둘째 아들의 해괴와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에 대한 고두한 우리가 듣고 생각한 것이 전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집안이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쳤습니까 두 형제가 화해했습니까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 화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왜 마무리지요 결과를 들려주시지 않으신지요 그것은 이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은 형으로 모사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반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둘째 아들을 비유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다들을 비유하여 너희들도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정서적인 탕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집안에 있고 순종적이며 거룩하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에 분개하고 아버지께서 탕자인 동생에게 베푸는, 베푸시는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이 선하게 주체가 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자존성을 가진 또 다른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재정의하신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 바르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맏아들 또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맏아들을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사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직접적인 대상은 두 부류 중 청중인 세례와 죄인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자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이 본분을 가르칠 때 아버지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거저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부유의 본질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의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며 부도덕한 외부인이보다는 기 도덕적인 내부인 것, 것입니다 죄를 단지 외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규범과 율법을 다 지킨 혹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닥에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렵다고 착각하는 교회의 내부자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신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죄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과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헌신에 관한 범주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착하고 어떤 이는 착하고 어떤 이는 악하다고 구분하는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이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고 성실히 봉사하는 사람은 은연 중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부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들이 도덕적이기까지 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용서받아야 할 명백한 죄가 있는 경우와 달리 맏아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규율과 규칙을 어기지 않으므로 별로 뉘우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 구원의 잔치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 즉 자기의 의입니다이 책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자란 일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의의 뿌리까지 무섭습니다. 선행의 동기까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하는 진짜 회개 말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이 지향해야만 하는 목적이 되는 것,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며 그것이 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 등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시도 그 자체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큰 영향을 끼친다면 돈, 가족, 명예, 건강, 열심, 도덕성, 자기의 의 모두가 우상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비유 앞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은 양의 비유, 이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비유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연결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아와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이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열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 끝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비유인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끝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았고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찾은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것의 주체가 주인이면 회개의 주체도 찾는 이에게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이면 모두가 아는 마완 마나 구원론의 구원론에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배웠으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 속에서 자신이 돼지된 모습을 인식하고 자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단지 내가 지은 죄몇 가지를 내어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가 아닌 반성입니다. 회계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주인 되는 삶이 돼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나는 그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이 티끌이며 무력한 자이며 그렇게 자신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이 폭로당하고 그러 고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동생이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의 재산 일부가 동생에게 주어져야 하는 형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의 형은 그런 희생을 할 마음도 없어 보이며 형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마음이 떠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형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동생은 한 식구가 될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할 진정한 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을 이 비유에서 등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찾는 자가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찾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정한 형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이 비유에서 유도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형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이 없이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진정한 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며 우리의 전 인격이 진정한 형 대신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경험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질 때참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믿음이 일으키는 변화는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며 일하고 관계 맺는 모든 것에서 마음속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묻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변화의 움직임이 발생하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를 일으켜 결국 성도의 삶 전체를 흔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구원이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비유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지만 무한한 희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한없이 심각하게 대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형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수반된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만을 막연히 알 뿐이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자라고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리디걸은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있는 제멋대로 군다 또는 방탕한의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는 뜻이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신 하나님 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아들을 위해서 아마 이 책이 말하고 싶은 중심의 이야기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적절한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도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선행이나 착함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비유이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진정한 형대신 예수님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1차 청중은 그 자리에 모인 제자 세리와 죄인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2차 청중은 현재 우리의 성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둘째 들입니까 아니면 은 마다들입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아들, 우리 안에는 마다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후 둘째 위치에서 스스로 마다들의 위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하늘을 찌르며 위장된 성실과 착함이 마음속으로 타인을 벼르고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출되지 않은 욕망과 탐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전체 내용은 잃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반드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진정한 큰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천상의 잔치에 들어가는 상상을 하며 이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또 다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위의 말씀을 들을 때두 아들 모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맏아들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습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두 아들의 모습이 모두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말씀이 좋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성실함과 열심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며 자유함 없는 종교생활을 한마다들이었습니다또 다른 이면에는 세상이 말하는 호랑방탕한 삶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여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에덴교회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한 단계씩 죄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정리되고 말씀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니 나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내가 변하니 가족도 변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선본 지 3개월 만에 12번 만나고 결혼했으니 서로를 알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전쟁터였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빼곤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 땅에서 주일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서로의 생각과 삶이 같아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인정하고 먼저 이해하고 기다리고 따라줍니다 이제는 가족을 넘어 교회의 공동체가 좋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함께 가는 같은 신앙을 나눌 동지, 전우가 있어 더욱 좋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끌어주고 밀어주며 손잡고 천국 잔치에 갈 형제들이 있어 좋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에덴교의 세 분의 은퇴장노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고귀한 장노의 직무를 담당하신 후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며 신실한 삶을 사시는 모습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각 동산에서 보내온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신방하시고 동산에서 섬김이로 각종 양육 공부에서 인도자로서 헌신하시며 평생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김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탕진하시는 그분들이야말로 참 성도이시며 개혁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저도 은퇴 후 교회의 지체를 도우며 에덴개혁장로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개혁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지체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서 남김없이 탕진하여 빈손 들고 하늘의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구속하시고 부활에 참생명된 성도의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 모든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따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에게 모두 탕진하고 빈손 들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